여기에 분모랑 분자랑 제곱해주면 이제 4분의 9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분자와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어 9분의 4가 되고 이제 앞에 괄호를 풀면 2분의 9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서로 이제 곱해주면 네네 2가 되고 네그 어,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이제 4만에 2를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일단 곱하기 먼저 하고 네. 빼기를 나중에 해주면 답은 이제 0이 나와아 어, 그렇구나 어, 근데 네. 여기